본음성은 인공지능 성우서비스 타이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풍경 그 시골 마을에 하은이가 전학을 왔다. 아, 안녕? 나는 하은이라고 해. 잘 부탁해. 나는 서울에서 전학을 왔고 아직 여기가 어색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해. 얘들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안녕? 나는 호빈이야. 잘 부탁해. 정말 반가워. 서울에서 전학을 왔다니. 서울은 어떤 곳이야? 서울은 정말 없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뭐가 많은 곳이야. 나중에 가게 된다면 같이 가보자. 그래. 하은아, 자기소개는 다한 거니? 그러면 어디 보자. 음, 하은이는 저기 있는 우주라는 친구 옆자리에 앉으면 되겠구나. 네, 선생님. 하은이는 우주라는 친구에게 다가갔다. 하은이는 우주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안녕? 너가 우주구나?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잘친해보자 응. 아하. 뭐 나중에 나랑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자. 하은이는 우주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머리를 극적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하은이는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잘 어울리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과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하은이는 우주랑은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아 기분이 우울했다. 그것을 느낀 호빈이는 바로 우주 앞에 서서 팔짱을 꼈다. 야 우주 너 하은이가 말 컸는데 태도가 그게 뭐야? 너도 인사해. 내가 왜? 인사하거나 안 하는 건내 마음 아니야?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지금 공부해야 하거든 얘들아 왜 싸우니? 전학 온 친구가 있는 날에 하지만 호빈이와 우주는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들 안되겠다 호빈이 우주 하은이 너희 셋다 반성문 써와 반성문을 써오라는 말에 호빈이와 우주의 표정이 싹 굳어졌다 그건 하은이도 마찬가지였다 전학 온 날에 바로 자기 잘못도 아닌데 반성문을 써오라는 말을 들었으니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다. 하은이는 잘못 없어요 선생님. 하은이는 그냥 우주랑 친해지고 싶어서. 호빈이 너 계속 말하면 반성문 두 개로 늘린다. 선생님의 말씀에 호빈이와 우주 하은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호빈이는 전학 첫날부터 반성문을 쓰게 된 하은이가 많이 걱정되는 듯 보였다. 저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저 애들이랑 같이 반성문을 써오라고요? 이 말을 들은 호빈이는 기분이 정말 안 좋았다. 이 일은 분명히 우주에 의해 일어났던 것인데 우주는 호빈이와 하은이를 탓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건 다너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우주 너 우리한테 사과 안할 거야?